오늘 드라이버 그이나. 아. 이어 아. 이 야야야뭐흘러 가지고 다 들어갈라고 어 어디 가노 어 이거 어 들어 와 저번에 니창한테 니거 이거 와 야, 모걸이다. 오, 오, 와, 이거 뭐야? 이거 뭐! 역시 힘이 있으니까, 뭐. 무슨, 뭐, 볼이 미세하니까? 택시 왔는데. 어, 들어가러, 안 된다! 공은 다리로 와, 이이 너무, 너무 도 차리다. <웃음> 아이 아이 님이 좋다. 가나 둘, 둘, 하 좋다 하나, 둘, 하나, 됐나 둘, 좋나 하나, 둘, 하다 둘, 하나, 둘, 하 아, 뭐못칠지 뭐지, 뭐지, 뭐지, 이전뭐왜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 뭐지, 뭐 뭐지, 뭐지, 뭐지, 뭐지, 뭐뭐지지 오, 서러스. 봉부. 와씨. 너 와, 좋다. 어, 어쩌나다 조건 한번 갈까? 하 오! 오! 나이스. 어, 제끼기 대 있는 아 아. 너무 아, 커요. 어, 아, 와, 또는 스타. 잘 맞았어요. 이 나이스. 나이스. 아 컨시. 마있는데 yeah. 나도 으면 드레마 접시. 근데 여기는 소나 한번 해볼까스티어 아야. 세상. 와. 아니 올오독 어, 때문에 사나 오케이 okay. 아이고 어딱 좋다 아! 어이, 이, 이. 와, 어? 야, 소지해소스 어? 야, 소개이 야, 개을개 봤을 을 야, 개 야, 개해 야, k e p right. Oh! Oh! <laughs> oh! p w a y Oh, m <my> God. g <laughs> t <목소리> 시키시죠. 바로 시키시지. 그러니까. 지금 바로 시켜달랬어. 아니 그런거 안했는데. 바로 시켜야 돼. 지금 면하시래데 <목소리> 아날가야지우아스